안녕하세요. 테슬라 로고는 메이커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부분이 보여 짧게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테슬라 로고 디자인은 스페이스X 디자인을 진행했던 아로 스튜디오에서 담당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2017년 트윗을 통해 디자인 유래를 확인해줬는데요. 전기자동차의 핵심인 전기모터를 단면으로 볼때 스테이터와 로터 구성에서 영감을 얻어 싱글 로터 부분만 떼어내어 테슬라 앞글자 T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테슬라 로고를 다시 조합하면 모터 단면 구조를 재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실물 체감을 위해 입체감이 느껴지는 3D 프린터용 출력물을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신기버스에서 헤드폰 벽걸이 디자인이 있어서 색깔 소재별로 조금씩 남아있던 PLA 필라멘트로 각각 출력한 뒤 조합을 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바깥쪽의 고정자인 스테이터와 안쪽의 회전자인 로터가 구분된 전기모터의 단면으로 보이시나요? 이상 3D 프린팅 실물 제조업을 통해 테슬라 로고 디자인 과정을 간접 체험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